상단의 레이아웃에서 비나면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을 해 주시고 흐리게도 0을 하겠습니다. 간격은 문제와 비슷한 간격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끝이 조금 흐려져 보인다면 흐리게를 조금 하셔도 됩니다. 도형 서식은 닫아주시고 상단에 삽입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줄을 바꿀 때는 글머리 기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글자를 드래그 해주시고 글머리 기호에서 똑같은 글머리 기호가 없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스크롤바를 조금씩 내려서 비슷한 모양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이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테두리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글자 크기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삽입 표를 클릭해 주시고 세줄세 칸짜리 표를 만들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머리글 행을 체크 해제하고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음영은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셀두 개를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병합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해 주시고 글자 크기와 표의 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표의 좌우 너비를 맞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 글자의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을 하겠습니다. 구분과 차이점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운데 맞춤, 비디오와 애니메이션도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 상단으로 조금 옮기시면 마이너스 기호 같은 모양이 있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글머리 기호를 주니까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보기에 좋지가 않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없음을 하시고 키보드에 마이너스 기호를 그냥 쓰시고 한칸 띄우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앞에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는 게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 빈면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선택하고 흰색 배경이 도형 윤곽선은 검정, 글꼴 색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아래 도형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상단의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편집을 누르시고 도형 모양 변경에서 기본 도형의 액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칸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위로 조금 붙이 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위아래 간격이 왼쪽보다 더 좁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편하게 이 정도 간격은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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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간격이 조금 좁고 좌우 간격이 좀 많이 넓죠 근데 지금 저희거는 위아래 간격이 굉장히 좌우 간격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탭에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쇼 4대 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비율이 높나지하고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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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위아래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고 싶다면 위에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 주시면 위아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 크기를 막 조정해 가면서 위아래를 움직여서 맞추려니까 좀 많이 귀찮죠? 그래서 글자를 적으실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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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가 흐릿하게 나왔는데 다른 유형 문제에서는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투명도를 60%가 되어 있는데 0으로 바꾸시면 그림자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간격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키워주시면 그림자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림자의 경계선 끝이 흐릿하게 되어있는데 흐리개가 4포인트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흐리개를 0으로 맞춰주시면 경계선이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흐릿한 기본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0 4 그리고 간격은 4 정도로 해주시고 닫기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빈 곳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조금 적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엔터를 치실 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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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를 누르면 정확한 정원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버튼을 먼저 손을 떼시고 Shift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송 이라고 적어 주시고 숫자 2가 적혀있는 회색이 적용된 아이를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서식 복사를 누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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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하살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하살표를 선택해서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고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만약에 방향키로 움직인게 마음에 안드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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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적어 주시고 송을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글자 크기를 맞춰 주시고 17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방향키로 위치를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란 조절점을